<놀람> 너 뭐야! 아! 너 뭐고! 저아 <놀람> 가! 저리 아아 으아! 으아! 으으 으아! 으아! 아아이아으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WWE 2K23입니다 제 채널에서 이 게임을 소개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광고를 받아서 플레이하게 된 레슬링 게임이에요 뭐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또 광고주님께서 풀동부 직원들이랑 같이 광고를 찍으은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풀동부 직원들이랑 같이 레슬링을 열심히 투다 투닥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아 푼다 캐릭터 진짜 미쳤나 봐. <웃음> 다지개머리잖아 이런 느낌인데. 택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! <웃음> 야 대박. 개같네. <웃음> 와 진짜 그냥 준그 자체야. 머리풀고 <웃음> 막... 등장했습니다. 어? <웃음> 천 <와, 괜찮네. 웃음> 대박. 뭐야? 커스터마이징 영혼을 담았어. 어 <웃음> 어다 <웃음> 아, 너무 무서워. 야 바꿔 줘. 안 돼요. 사용해 주실래요? 사라 에라이. 와! 스코이 돌령이야. 아이고. 아이 와. 그러면 이제 한명 나가야 될 텐데? 심판이 뭐라 하지 않나? 야! 꼭 우리가 매수했을 거예요. 사장님 매수해놨죠. 와! <웃음> 뭐 하는 거야! 죽어! 어! 아! 이 자식아! 이기다! 아! 오 뭐야, 밖에서도 <웃음> 싸울 수 있어? 뭐뭐예 맞아라 총! 아니. 아니 건드려? 아 미안 미안 미안 이거 이거 달리는 거 어떻게 봐요. 하더라? 드럽? 아 맞아. 시간이 아, 안 들어 같아? 우리 저요. 이거 근데 왜 숫자를 세고 있는 걸까? 아무도 박연키... 안 들어왔어요. 아하. 링 밖으로 다 나갔어. 링 쪽으로 박연키꾹 눌러요. 꾹 누르고 있는데? 아왜 왜? 잠깐만 어, 왜? 도발해? <웃음> <왜? 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진 아, 너무 무서워. 들어오지 마. 들어오지 마. 나가. 나가. 아웃 아, <웃음> 잡. 아, 어깨 okay, 주물주물 오, 그동안 시원해. 편집하느라 힘들었지 키위윅 내가 안마해줄게 아아 들어가 들어양아이 아닌가? 아우! 그렇지! 어우! 와이걸 빠져나가네 아니, 빨리 님 위로 올라오세요 들어가서 저랑 퇴가시면되 일로 오세요 머리끄댕이 저한테 오시라고 들어가서봐자또잡히는 어? 아우 왜 이렇게 계속 들어가지나요? 어! 어! 어! 난이 난장판에 벗어나겠어. 안녕히 계세요. 우와! 여기 봐, 무대 겁나 넓음. 그럼 무대에서 싸우실래요? 여기서 환호성 같은 거 유도할 수 있나? 이러면 관객들이 환호하지 않을까요? 그런데 환호하네. <웃음> 어, 어. 사장님이 너무 오래 나가 있어서 우리가 이겼어요. 아... 와, 캐릭터 진짜... 뭐야, 이거? 뭐... 아니... <웃음> 진짜 양복맨자 <웃음> 미스터 맥마운? 어, 싸우시죠? 그래도 양복을 어, 입고 싸우진 아. 않네 벗으셨네 <웃음> 바로 들어갈게피해지로싸대기싸대기금방진놈 아, 어, <웃음> 감히 사장한테! 이게 미쳐가지고! 죽어! 죽어! 어아 이게 지정된 자리에서 해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하. 음 아하! 음. 오케이 자 환영 인사! 오, 아, 와 때려, 대박! 아우! 아, 때려! 아까 아, 눌렀는데 무서워지살 수가 달, 있나 잘한다! 아, 아다사장 팀은 준씨인데 아, 아니야 내편이 내 뭔가 맞으니까 때려봐. 통쾌해. 준이 맞으니까. 아이고, 아까부터 지 어이가 없어? 와 대박! 자, 여러분! 아 김이미이 어, 납입한다. 아니 김이미 금방 진 것. 아니 어디, 어디 올라가? 아! 어? 우리 주니카만히했아 나도 받 맞고 아, 있을 거아우 난.. 아이! 넌 일어나지 마! 일어나지 마! 일어나지 마. 일어나지 마. 일어나지 마. 아! 아! 야 잠깐만 나 나가야 돼! 나가야 돼! 나 나가야 돼! 안녕히 <웃음> 계세요! 아! 나가야 돼! 내 맨날 반칙만 쓰다가 계속 지내. 나랑 가장 잘 맞는 레슬링 스타가 누가 있을까? 어? 나그 자체. 아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, 들어갑시다. 이리와, 김이밍. 안돼. 내가 이 방송 스타야. 어묵직해 잠아. 어묵직해 아, 아니. 어묵. 아왜 아, 나를? 죄송합니다. 은인을 집합다니. 죽어. 아, 아거 조그라준. 잠시만. 한. 아 같이 아, 진짜 완전 다운. 어비 안. 어, 아 씨발 못했나? 뭐 해요? 수짠새. 개지옥. 쓰레기. 아우, 쓰레기. 아, 야, 아, 재밌어 아, 같이 해요. 아, 왜 나한테만 그래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오, <웃음> 오, 오, 오, 제대로 맞았어. 이렇게 오, 몰려 와. 어. 아아 가, 도망가, 도망가. 올라갑시다.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, 내려와. 아, 야, <웃음> 말로 하면 되지 말로 하면 되지 말로 로 말로 안 들으지. 말로 너무 으지 말로 으지 말로 안 들으지. 안들 이제 세상 누군가 탈락할 때 됐어. 얘 조금만 더가사 상태에 빠트리고 살려줘. 아, 김미밍왜 아, <웃음> 아, 이렇게 질겨? <웃음> 이렇게 때리라고? 죽질 않는 이거. 너무 한거 아니냐고. 죽질 않아. 김미밍 <웃음> <너무 죽질 않아? 웃음> 불쌍해 <웃음> 그만 <웃음> 때려. 카메 사장님이 빠지시네요. 쓰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. 링 위가 아니라서 그런가? 어, 그런 것같아 김미밍 들어와. 가봤다. 안 돼! 야! 안 돼! 음, 승리! 아, 아, 오! 오! 툴! 승리! 안 돼! 오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네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오, 와 여러분 <웃음> 수술하러 갑니다 진짜 대요 3대 1 해놓고 지금 96짜리 캐릭터 진짜. 셀프 아, 아, 아, 아. <웃음> 수술 되세요? 셀프 수술? 셀프 <웃음> 수술이네. <웃음> 수술, <웃음> 수술 와, 복장도 아, 수술 복장 아, 그대로네요. 아, 여러분. 한다키밍이고 사람이 없다고요. 아시준힘좀 내봐. 아까 이거 어 오구, <웃음> 내려오시면 저희가 상대해드려요 <웃음> 어서세요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아이야 너무 안쓰럽다 아, 올라갈거야 <웃음> 어 해피 잡았지롱 어 떼굴떼굴 어 그러면 저희가 가야죠 어서세요 얘들아 팔 봐라 어 <웃음> 쓰는 건가 어어 <웃음> <웃음> 어, 썼다 방금이 필살기였어. 아야야. 아파. 아나 안쓰러워서 못 때리겠어. <웃음> 내가 때릴게요, <소원님. 웃음> 아 여식이? 이제 막먹도못 해. 여식게 그동안 뱅지가좀회복하어 <웃음> <때>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아니, 나는 왜? 아이리사장아리 사장님한테... 어, 아이고, 우리 사이고 우리 사장님. 아이고, 우고리사이고 우리 이사장 아이고, 리이이 건 방진 것들 다 이겨 주지. 들어와. 후, 후, 후, 후, 후, 후. 어, 멋죠 들어오라고. 아이 아니. 에위에 아. 위에. 위에! 아니. 오케이. 탁. 와. 죽어. 아, 다 아. 다시. <웃음> <뭐야>. 잡기다 <잡수기나. 웃음> 뭐야 이거? 아. 아, 왜? 어? 아. <웃음> <웃음> 뭐, 에이, 뭐야? 어? 왜뭐 미로? 아, 그래. 진짜. 진짜. 진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올라 진짜. 진짜. 진려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짜. 진가 무서워 가지고. 지로기 아이 내 다리 아으세 아, 아이고. 미친. 아내장 에이 좀 진정했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어. 아, 이못 들어가면 죽는다. 힘내세요. 하는 거야, 뭐야? 나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지금. 어. 어. 엄청 살리더라 <웃음> 뻗었다 그냥 이대로 편하게 보내줘 <웃음> 제발 그만 밟고 태그해 아, 아, 아 10초나 벗어나 있어서 지고 말았군요 <웃음> 이분 영화배우 아니에요? 터락? 어우 전투력 음 봐봐 9 6 엄청 <웃음> 센데요? <웃음> 강냉, <존스>. 강냉이 <웃음> 다털리겠네 <웃음> 음. 뭐야 그건이대 1대 처음부터 이대네 야 <웃음> 어 뭐가 저야게 뭐야 이 뭐야 가 거야 제 엉덩이 야와 너무 아파 너무 아, 아, 아파 너무 아파 아, 아, 잠, 아, 저기요 방치. 저기요 방치. 아 의자가 없... 어 있네 아예의자의자 의자는 제 거야 이의자 이제 거다 아진 너무 아요 가 그거 <웃음> <의자>. 내려놔. <웃음> 각자 위아래에서 잘 놀고 있네. <웃음> 죽어 죽어 죽 <준> 죽어. <웃음> 편집 많이 힘들지 내가 편집 못하게 해줄게. 아! <웃음> 직장 내 가혹하게 품지. 아이고. 오늘 잘 놀고 있니? 아유 제인 좀슨 들어오세요. 제인 좀슨씨 들어오세요. 제못 꺼네 또. 뭐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나도 꺼내야지 이거 왜 설치하는 거야 근데? 여기다가 어떻게 던져야 되나봐요, 사람을 오 뭐야 이거 키미미 뭐야 이게 무슨 깨질이야? 우와, 저 뭐야? 제발 거기 걸어둘 콧가래 아이, 샌드백 아또또저 빵대기 저거 빵대기, 요가도 움직임 아우, 와 싸아! 죽어, 죽어, 죽어! 그만 일어나, 제발 아이고 못 이겼다. 와, 씨. 아우, 깜짝 놀랐네. 나도 같은 자세. 눈이 네개야저 사람. 로만데. <웃음> <눈이 4개야. 웃음> 와, 99이 로만 99. 와서.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<놀람> 이만큼 하면 된다고 방금 전에 그렇게 쳐이지큼은 이만큼은, 이만큼은, 이만큼은, 이만큼은, 이만큼아이이만큼 이만큼은, 이 이만큼은, 이어큼은이만이이 뭐야? 이크아웃브레이아아아어아크이이아이고아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책상, <웃음> 책상 <웃음> 살았다. 이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저시만 잠시만, 야시만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다때려시다 잠시만, 다 죽어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죽 잠시만, 잠시만, 오우야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이우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우! 오 아... 이겼다 진짜 레슬링 한것 같아 와... 그 핑크빵댕이 너무 강력해 어요커주나 <웃음> <웃음> 짱이네 주먹 한방한방이 그냥 쪼각 부러지는 것 같아요 <웃음> 앉아 빠져 <웃음> 제세 <제스에> 마인부 같아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풀동부와 같이 플레이해본 WWE 2K23을 플레이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? 음 재밌었어요. <웃음>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처음으로 풀동부랑 같이 찍으라고 이제 광고주님께서 제의가 들어온 광고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광고 찍을 수 있어서 되게 전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엔딩 게임. 뭐 이기 위해 뭐, 여러 사람 패고 좋네요. 그래. <웃음> 레슬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. 것 같아요 것 같은 게임이었어요 맞아. 특히 커스터마이징이 세세한 것도 사실 우리는 광고고 하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넘어갔지만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또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음. 음, 세세하게 할수 있어 맞아, 아, 맞아 나중 나 지금... 캐릭터 보고 진짜 깜짝 놀랬잖아 중 맞아. 있는 <웃음> 그대로를 데려와가지고 와.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오 유바